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재미가 있을 예정인데 아직은 9화까지도 답답함의 연속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착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주에라에게 농락당하고 있죠. 대체 정겨울과 겨울이 아빠 정태현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설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악당 주에라에게 분노가 돌아가야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겨울이 부녀에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겨울이가 너무 불쌍하게 나와서 괜히 착한 겨울이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번 구화에서 겨울이 아빠의 심적 갈등이 이해는 됐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정말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겨울이도 몸이 안 좋은 상태고 아이가 태어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았기에 정태연 본인만 잠깐 눈을 감는다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위 남유진을 너무 믿는 건 아니었을까요? 남유진은 절대로 정신을 차릴 인간도 아니고 겨울이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정태연의 침묵 덕분에 주애라는 더욱더 힘을 가지게 되었죠 주애라는 겨울이와 겨울이 아빠가 모두 만만하게 보일 것입니다 9화까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설정이었는데요 그래도 서태양의 과거 살인 사건을 캐는 과정에서 서태양이 지키려고 했던 술집 여자가 주애라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내용 전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서태양은 과거 주애라와 찍었던 사진을 보며 주애라를 그리워합니다. 왜 이렇게 주애라 주변에는 착한 호구들만 있는지 황당한데요. 서태양은 대체 뭐 때문에 주애라에게 마음이 생긴 건지도 의문이지만 드라마의 전개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세연은 심부름센터 사랑까지 고용해가며 과거 서태양이 구해주었던 주애라를 찾았습니다. 9화 마지막에서 오세연과 주애라가 만나며 끝이 났는데요. 10화 예고를 보니 주애라는 서태양을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주애라는 당연히 본인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주애라는 이제 YJ그룹의 며느리가 될수 있다는 상상으로 매일매일 못된 짓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술집여자였던 것이 알려지면 남유진에게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주애라는 오세연이 일을 맡긴 심부름센터에도 찾아가서 더큰 돈을 지급하며 입을 막으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연은 동생 오세린에 비해 약간 무른 느낌이 있어요 드디어 오세린이 등장할 때입니다 주애라는 오세연을 물리적인 방법 이든지 아니면 약점을 잡는다든지 해서 그녀를 공격하겠죠 오세연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주인공 오세린이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 오세린은 사랑하는 서태양의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주에라의 비겁한 계획에 언니 오세연이 당하자 오세린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열심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주에라를 맞닥뜨리게 되겠죠 이때부터가 이 작품의 진정한 재미가 나올 것입니다 오세린이 주에라를 제대로 밟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철저하게 벌을 받고 정겨울이 얼른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